마디 조금 말을 해야 되는데, 조금 할줄 알아요, 조금. 두아 슉슉. Already, 미안. 저도 알아들은거 맞아요. 저못알아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. 아로마 마사지. 들어갑니다. 안녕하세요, 안녕. 자, 제가 오늘은 이 부러진 손톱을 데리고, 이제 새로운 아트를. 좀 해보려고 인도네시아 안에 있는 네일샵에 왔어요 저희 집 바로 밑에 있는 쇼핑몰보다 좋은 것 같은데요? 음... 여기로 이사 올까 제가 지금 여쭤봐야 되는데? 아씨 나 방금 인도네시아어로 엄청 멋있게 물어보고 답변을 들었다고 알아들었다고 내가 알아들은 거 맞겠지? 나 분명히 알아들었는데 어디야? 나또 길을 잃었나 봐요 아 어떡해 I can see it 알로하 <웃음> <웃음> 아, 아, 땡큐 드리막 다시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못 봤어 <웃음> 여기 바로 이렇게 알로하가 있는데 <웃음> 바보가 <바보같이> 지못 봤어요 <웃음> 한국이랑 다를 게 없어요 지금. 저쪽으로 가시면 은 패디하는 게 있고 정말 다를 게 없고 <웃음> <웃음> 이뻐라 어. 만국 공통어 편집자님 저 이거 해주세요 애들아 미안해 수지언니 미안해요 굉장히 관련된 느낌의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슬라마시앙 슬지언니 <웃음> 실력에 감탄하셨어요 기본적으로 다 똑같나 봐요 먼저 이제 네일 제거를 하고 있어요 그 제가 들었던 바로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와가지고 여자분들이 네일이랑 마사지를 굉장히 만족하면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오늘 그래서 네일이랑 이제 마사지랑 이렇게 한번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 죄송해 어저께 술 너무 많이 먹었어요 <웃음> 눈 봐도. <눈. 웃음> 뭐 약간 말이 조금 말을 해야 되는데 자야 <웃음> 제라불러서 인도네시아 조금 할줄 알아요 조금 스티킷? 예 스티킷? 이렇게 배우는거지 오랑코레야 예타우알로하냐 아우? 아 알로하 어, 알로하 아아아 어떻게 왔냐고, 누가 말해줬냐고 설치, 인터넷 지금 뭐 바디랭귀지, 뭐 영어, 뭐할줄 아는 인도네시아다 튀어나오죠? 어. <웃음> 얘기하고 싶은데 <웃음> 나 2주 전에 왔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두와아 아, 답답해 아마마막막막막막막막막 i 막막막막막 i 막막막막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 아, 자 이제 저 너무 배고파가지고 한 식당 가서 밥먹으려고요 <웃음> 가격이 다해서 한 3만원 안되게 나왔어요 29,000원 서파이지 아, 아, 빨라기 아 힘들다 나고드다고드내 고두에. <웃음> 네일제거 그 다음에 기본 네일케어까지 해서 한2 9 0 0원 돈으로 했어요 한국도 이 정도 하나요? 제가 항상 저는 아트만 했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보다 조금 저렴하긴 한것 같아요 아까 저기 나 도와준 언니가. 드리 먹으시야. 자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. 어때요? <목소리> 좀 빼기. <치적해> 진짜 보이지 않아요? 빼기 <목소리> <호들이> 시리시대고요 <웃음> 그럼 이거나 보세요. <웃음> 인도네시아 풍경입니다. 되게 진짜 자연이죠. 자연자연. 자연. 이런 자연 속에서 지내는 게 좋거든요 인도네시아 분들이 친절하신까컴다운데 있는 그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있으니까 나도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좀 빨리빨리 성격인데 어제도 인도네시아 친구가 한국말 중에 배운 거 빨리빨리라고 인도네시아 말로 즈.. 즈.. 약간 지금 불안들 생각나서 편집자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. 약간, 약간 느낌 있는 이제 코리어 원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배경 뒤지지 마시죠. 나는 이런 곳에서 힐링을 하면서 산다. 나는 자카르타가 좋다. 저 한식 먹으러 왔어요. 어 아, 배불러. 잘 먹었습니다. 아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가볼까요? 어 아, 배불러. 큰일났다 나 식곤증 나나 식곤증 나야 요 식곤증 나. 나, 식권증 나, 와. 나 큰일 났어요. 여러분 큰일 났어요. 근데 지금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거라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 갈비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. 벨트 풀었어요. 갈비탕 너무 맛있어가지고 완숙해 버렸어 아니 여기 인도네시아 왜, 왜 이렇게 힐링되는 거야 뭐 먹고 이렇게 되게 늘어지게 되는 그런 느낌이야 지금 날씨가 엄청 좋아요 오늘 특히 좋다 많이 덥지도 않고 지금 우기라고 했는데 비도 많이 그렇게 오지 않아요 타지도 않아 이거 무슨 나라야 왜 이렇게 힐링되는 거야 <웃음> 2000 y e a 이라고는 f a m i l 괜찮아요. 아. 소독? 아, uh, I r e s e r a t i o n 메뉴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. 어, 맞지? 이게 아로마인가? 한국. 한국으로? 이게 약간 스츠마사지 오셨다고. 내가 봤을 때? 아로마 오일 마사지 선택했거든요? 진짜 싸요 3만원! 100분의 아로마 오일이 3만원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은 10만원? 네일을 아직 뭐 아트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네일도 싼데 마사지는 진짜 싸요 그리고 실력이 나쁜 것도 아니야 좋아, 와우. 실력이 좋아 그래갖고 나 여기 할 거야 <웃음> 이게 뭐지? 아 뭔지 알았다 라벤더 있고, 오칼립 어? 투스 자스민. 나 자스민 좋아하는데. 오케이. 자, 이렇게. 군가 미쳤어요. 대기실이 이렇게 있고,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봐요. 드디어 받으러 갑니다. 아, 이렇게 생겼어요. 저기에 화장실 있고. 되게 저 이런 느낌 나 너무 좋아. 드림만 까시야 어? 뭐야? 욕조가 있네? 왜 욕조가 있지? Yeah. Underwear. This is shower cap. Yeah. This is t c h n shower c l o t h 들으셨죠? 예, 네, 여기 속옷이랑 이런 거 입고 이 가운 입고 한국에서도 이제 아로마 받을 때는 다 벗고 하니까 이런 속옷을 주긴 하는데 일회용 속옷을 나 여기 안에 이렇게 욕조 있는 건 진짜 처음 보네. 자, 그러면 이제. 응.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렉스 릴렉스 타임으로 갑니다 편집자님 이거 있어요 갑니다 잘 갈아입고 이렇게 한국에서처럼 먼저 간식여고 하는 것 같아요 트리트먼트 로얄 패치? 예풀 러니 라이트? 예 저도 <웃음> 알아들은 거 맞아요 저못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유튜브 유튜브 <웃음> <Yeah. 웃음> 민망하니까 설명하기 아니 헤어캡을 나처음 써봐요 살면서 처음 그래가지고 지금 뒤집어 썼어 이제 반신욕도 아, 조격! 조격! 아우. 조격도 마치고 이제 100분 아로마 마사지 들어갑니다 그 주워 마자 여러분 저골잠 <전골> 잤어요 <웃음> 저 코골 <고굴> 보셨어요 <웃음> 욕조가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아로마 오일로 마사지하고 나면 몸을 씻어야 되잖아요 샤워실이 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바로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마사지 받고 바로 옆에서 씻고 이렇게 차 준비해 주신 거 먹고 우아하게 릴랙스. 마지막까지 릴렉스를 하다가 가시면 됩니다 진짜 친절하셨고 가격도 완전 착하고 인도네시아에 오면은 무조건 받으세요 꼭 받으세요 자 오늘도 내일이랑 마사지 받으면서 인도네시아 좋은 점 알아갑니다 <웃음> 안녕 <웃음>